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을 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안에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열매맺게 하시고 말씀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성도가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